세계 어느 곳이나 국제지연판는 002, 데이코미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천리안 데이코미 8시를 알려드립니다. 냉기가 나오는 LG 싱싱냉장고 앞에서 뒤에서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에서도 냉기가 나오는 LG 싱싱냉장고 앞에서 뒤에서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SK텔레콤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것을 드리기 위해 새벽 정신 매일 우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소중하게 세계로 수출하는 매일맘마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유럽에서 특허받은 지지유산균 요구르트. 매일 장에는 지지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음, 숨어있는 비듬까지 깔끔하게 노기드가 비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람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SK텔레콤이 현재 시간을 알텔레콤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지 친구의 아내만 있는아거라내 아내 친구지 <웃음>